진짜 대박이네! 집이 사라졌어! 집이 사라졌어!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기도하라 네! 네! 여기 사람들은 여기 산을 엄청 무서워해요 왜냐? 귀신들이 나오는 사진 귀신 귀신산 귀신산 그리고 예전에는 지금 바로 여기 뒤에가 지금은 차가 다니잖아 예전에는 여기가 시간이 되면은 차가 못 다니게끔 도로 끝에서 아, 이래, 뭐지 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쇠사슬을 채 놨어 통행을 못 하게끔 그 이유는 뭐냐 도로 갓길 쪽에 구신들이 자꾸 보이고 이산 쪽에서 자꾸 구신들이 내려온 거 자꾸 보이고 그래가지고 이 말은 내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여기 사람들은 다 알아 이 산에 대해서 왜 여기가 이렇게 귀신들이 많냐 우리나라가 잉? 못 먹고 못살때 음 집에서 상당해도, 그 하지도 못하고, 막 그럴 때, 그때 집에서 여기 이제 이 산에 올라와가지고 가족들을 묻지도 못하고, 그냥 희신을 그냥 거기다 안치해놓고, 이렇게 지푸라기로만, 여기가 쉽게 보면 그런 산이에요. 그이 산이. 心动 어? 뭐야? 어? 야 집이 사라지고 없다. 그땐 이랑 방송 왔냐? 집이서니 응. 집이, 집이 없어. 응. 우리가 거 봤나? 그때 우리 올라가기까지 했잖아. 확인하려고 해. 우리. 그래? 그때도 우리가 방송을 여기 몇번 왔는데 하늘까지 들어갔었잖아. 여기 질려서. 없어. 그때 이렇게 하면 바로 보였잖아. 와, 대박. 어, 뭐야? 우리 그때 우리가 방송을 몇번 왔는데, 몇번온것 중에 한, 몇 번, 몇 번, 몇번 왔는데, 그, 한참 뒤에 알았어, 여기 또. 와, 우리 홀령가요 뭐야? 뒤로 이제 없어요, 여기. 뒤로는 아니야, 뒤로는 여기는 아니잖아 왼쪽에 있어 왼쪽 그래 여기 맞아 와와 보여. 야나 개소름 다시 내려가면 다시 봐보자 그때도 몇번 방송제 왔을 때, 몇 번째 때 갑자기 우연하게 버인대거든 없어, 없어. 이렇게 하면 바로 보였단 말이야. 없어, 없어. 와, 난.. 근데 거기가 안에 들어가서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집이 사라졌어 여기서 길이 두갈래로 나눠지거든요 여기 앞에서 와 진짜 대박이네 집이 사라졌어 집이 사라졌어 어떻게 집이 사라져? 와 너무 신기하네 그때 방송 보시면 많이 보셨었는데 어 집이 사라졌어.. 시고뭐 왔네. 진짜 떨렸어. 어 왜? 고길뭐 와보여, 방금이 와보여, 방금이에요. 와보방금이요 뭐야? 뭐야, 방금... 뭐야, 방금... 뭐야? <웃음> 이발로 존나 혼자 잘 도망가는 씨. 와, 씨발 놀래라 아니, 너무 좋아하는데 술이 할게 몇몇 동, 몇 동, 몇 동, 몇동 옆에 나무 자라버렸구만. 몇동 옆에 나무 자라버렸어. 저러면 안 되는지. 저러면 안 되는지. 제가. 아니 몇 동에서 자라버렸구만. 몇 동에서. 말하고니못 뭐 들었냐? 뽑아주고 오라. 뽑아주고 오라. 뽑아주고. 와. 와. 저기 귀신 없었는지 뭐여, 저거. 와, 뭐여, 저거. 귀신 없었는데, 뽑아. 관่วนคว 관있어 맞지? 가지마! 네, 가지마, 네, 여기! 야! 네! 가지마! 와, 잠깐만. 저기가.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우리 다음에 여기 방송 저기를. 안아야 되고다 안아야 되겠어, 여기를. 어... 한동안 여기를 아예 끊어버려야 되었어 여기. 여기를 건드면 안돼 절대 건드리면 안돼 기가 세요, 기가 세요, 기가 세요 무서워 안 돼, 안돼 와, 이 ㅅㅂ 아 절대 절대 절대 쳐다보지 마반 있는게 다 왔다 불빛도 그쪽으로 비치지도 말고 불빛도 어쩌오비치지 마. 찾아오지 마. 지 마. 찾아오지 마. 오지 마. 찾아오지 마. 찾아오지 마. 미친놈 지아오지 마. 찾아지 마. 찾아오지 마. 찾지 마. 찾아오지 마. 못 뛰냐 지 마. 냐아오지 마. 야 저는 블랙백바로 가, 진짜. 블랙그라블럭이 저기 절대 사고가 안돼 데찾아다봤냐안찾아봤안다봤지 오, 나 잠깐만, 이쪽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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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네 귀신! 어, 어, 어, 씨. 어, 씨! 없다! 아 아니, 내가 뭐 귀신 있다, 어디? 없다 했잖아. 아, 어. 어. 나 있다고 안 했어. 없다 했잖아 <웃음> 존나게 잘 나가는 정 얘기하지 마라. 너 모를 때가 더 많더라. 데려가자. 오메. 오늘 든상 알아줘. 와 저거 도커무, 거무, 검무 응? 도감미라고 도커미? 그럼 나 스파이더맨 될수 있는 거야? 나 스파이더맨 될수 있는 거야? 악당물이 물리칠 수 있는거야?? <놀람> 나이스!! <놀람> 사랑해요!! 스파이더맨 가자!! 그다!! <놀람> <놀람>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어.